가와그 땅을 보라 하시네. 하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.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내 삶보다 귀한 분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그신 사랑을 하늘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 l h a 에 조용히 다가와 그담을 보라 하시는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 i b a 에 조용히 다가와 그담을향 아, 귀 전하는 그 그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Oh uh -huh. 전하네그 그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니까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때 착한 일 뿐이야 칭찬받기 a m e 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.